우선 자,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 수립의 첫 번째, 직무 분석을 해야 된다. 직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 일에 대한 분석을 한다. 자, 거기에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자, 과업이라는 용어를, 영어로는 task 혹은 duty,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자, 이때, 과업이 뭐냐? 직위가 무엇이냐? 그 다음, 직무가 무엇이냐? 자, 이 용어를, 직급이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과업이라는 게 과업은 일반적으로 뭐 과업 그러니까 참 이거 뭐 공산주의자들이 과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귀에 조금 상당히 거슬리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영어로, 영어로 task duty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과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자, 이 정의를 하고 갈게요. 자,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인간, 인간의 노력이 주어지는 경우에 에,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노력을 과업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 꼭 해야 할 일이나 임무를 우리가 과업이라고 하자. 꼭 해야 할 일, 임무가 있잖아. 신입사원 채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해야 할 일, 임무가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당연히 주어질 거 아니야. 그걸 과업이라고 얘기하자. 다음. 이제 직위, 직위 이걸로 포지션 그럽니다. 다른 말로 지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직위나 지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개인에게 할당된 일 내지 과업 집합체를 말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주어진 과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직위 혹은 지위라는 숫자는 사람 숫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사람 숫자와 같다. 직위 즉 개인이나 개인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나 책임을 포함한 정신적, 육체적 전체를 우리가 직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 사건 사고 일어나면은 무슨 직위 직위 해제 이렇게 나오죠. 직위 해제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 일을 못하게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직무 그러는 용어 자 직무는 직무란 사람 각자 업무에서 그 종류와 성질이 동일하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 동일한 경우에 자 일군의 직위를 일괄해서 직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직무 여러 개가 그 직무가 거의 종류나 성질이 거의 비슷해 이걸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걸 직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직위와 직무 자 직위는 직무의 하나의 부분집합이 될수 밖에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죠 직위가 여기 있다면 직무는 여러개의 성질이 비슷한 직위의 하나의 그룹을 우리가 직무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직무는 큰 집합이고 그안에 직위는 부분 집합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직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직급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직무에 매겨진 등급을 우리가 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에도 어떤 이 그레이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그레이드가 어떠한 등급이 있느냐. 자, 이건 살펴보면 될 내용이고, 그럼 이제 직위, 직무, 직급 구분 됐죠. 자, 이게 구분이 돼야 그 다음 우리가 인적, 자원, 계획 모든 게 설명이 된다. 자, 힌트 좋습니다. 자, 힌트 가지고 과제.